그어떻게 쳐요? 네. 한 <웃음> 대도 어, 못칠것 같은데요? 다, 아? 아? <웃음> 아, 오. <마이> <웃음> <웃음> 어, 죽였는데. 천하 검찰이야. 이제 원래 한, 하나만 치는게 소원이었는데, 처음 야구로 전향했습니다. 무슨 던 우 이게 무대박